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노래를 처음 배우러 왔는데요. 음, 그러면 우리 노래를 한번 골라봐야겠네요. 평소에 어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셨나요? 어, 저는 박효신의 야생화를 좋아합니다. 그 노래 참 명곡이죠. 그러면 우리 그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어? 선생님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노래를 불러도 되나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노래 계속 부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성도 이게 수정해 나갈 거니까. 아 진짜요? 발성훈련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노래도 같이 해도 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발라드의 첫 부분은 공기 반 소리 반 아시죠? 공기를 막 섞어서 불러야 돼요. 아시겠죠? 하얗게 이어난 얼음꽃 하나가 이런 식으로 공기 반, 소리 반, 섞어서 아주 부드럽고 풍성하게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 <웃음> 어,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호흡이 길지가 않은데요 음 호흡이 좀 짧으신 편이네요 그러면 우리 호흡 연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 롱백호입니다. 처음 노래를 배우러 갔는데 이런 경험하신 분꽤 계시죠? 우선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그 용어가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약하거나 성대를 벌리는 감각으로 습관이 과하게 들어있는 사람들의 경우 말 그대로 성대를 벌린 상태로 공기를 확 내보내기 때문에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 달가운 밤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런 식으로 한 호흡을 길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공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노래들은 공기가 섞여있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질감으로 불러주어야 하죠. 하지만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약하거나 성대를 벌리는 감각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 성대가 닫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공기를 섞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 이런 식으로 그냥 공기를 뱉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처음 노래를 배우러 갔을 때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공기를 섞으면서 벌스 부분을 부르라고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정확히 한 8년에서 9년 정도는 날렸습니다. 근데 네, 진짜 말 그대로 날렸어요. 돈 내고요. 자 그럼 도움이 된게 하나도 없냐? 아이, 아니죠. 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죠. Breathe is just not breathe 바로 뉴욕 보컬 코칭의 저스틴이 한 말입니다. 브리디한 소리는 단지 브리디한 소리가 아니다. 라는 거죠. 브리디한 소리 즉 공기 반 소리 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 공기를 섞어야지 공기를 막 내보내야겠다. 아 하... 이렇게 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냥 성대를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니까 아 나는 호흡이 짧은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운이 좋게도 성대를 잘 닿는 사람들의 경우 첫 부분은 공기를 섞어서 부드럽게 불러보아요 라고 접근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나도 낮아요 10명 중에 많아야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배우러 갔는데 처음부터 노래를 배운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순서를 거쳐가며 노래를, 아니, 발성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바로 숨을 마신 다음 멈춰보는 겁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멈춰보는 겁니다. 마치 내가 숨을 마셨는데 갑자기 벌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윙... 그러면 우리는 긴장하고 딱 멈추게 되겠죠? 벌, 벌, 벌, 벌이 지나갔나? 어, 친구야, 벌다 지나갔니? 어, 벌 때문에 너무 긴장돼서 호흡을 마시지도 못하겠고 뱉지도 못하겠고 그냥 이렇게 호흡을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어떠세요? 호흡을 내보내지 않고 그냥 멈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공기가 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떻게? 성대가 닫힌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말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런 식으로 목을 조이거나 목을 과하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기들한테 눈 감어!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눈에 엄청 힘을 주면서 눈을 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볍게 눈을 감아줄 수 있는 것처럼 성대도 이렇게 강하게 조이면서 세게 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숨을 가만히 멈춰주고 있는 것처럼 가볍게 닫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호흡을 멈춘 듯한 느낌이 드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어... 성대를 가볍게 닫아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때 피치를 높게 가져가야 하고 목을 열어주어야 하고 약한 세기를 내주어야 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에서 자주 다뤘었으니까 지금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성대를 닫아주는 방법보다 내가 성대를 벌리는 사람인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테스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어 라고 해볼게요 어... 자 이번에는 이 어라는 발음을 아주 약하게 조용하게 내보는 겁니다 일단 영상을 잠깐 멈춰두시고 녹음기에다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자 녹음 다 하셨나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성대를 벌리게끔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의 경우 어라는 발음이 아니라 허라는 발음으로 소리를 내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를 작게 낸다고 하면, 어, 어, 이렇게 어 라는 발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게 내야 되는데, 성대를 벌리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의 경우, 어, 허, 어, 하 어, 어, 이런 식으로 어. 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대를 벌려가면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게끔 습관이 돼버린 사람의 경우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일단 발성부터 고쳐줘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게 되면 결국 목만 망가집니다 어 라는 발음을 작게 어... 이렇게 낼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하얗게 피어 하나가 어떠세요? 작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하, 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기가 섞여 있는 듯한 하얗게 피어난 이렇게 따뜻한 질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브리디한 소리처럼 느껴지지만 Just not pretty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어 라는 소리를 어, 어. 이렇게 성대를 벌려가면서 작게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경우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 <웃음> 이런 식으로 어 나는 왜 이렇게 호흡이 짧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사실은 호흡이 짧은 게 아니죠 성대를 벌리고 있는 거죠 진짜로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한다면 목 상해가면서 그냥 부르지 마시고 한 두세 달 정도만 투자해서 이것딱 고치고 시작해보세요. 정말 신세계가 열린답니다. 고음을 잘 내고 싶어도 결국 성대를 잘 닫아주어야 하고 한 호흡 챌린지처럼 한 호흡으로 길게 노래를 하려고 해도 결국 성대를 잘 닫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성대를 닫아주는 게 발성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라는 발음을 작게 소리 내보기 핸드폰으로 녹음해보자고 했었죠. 여러분은 허라고 하셨나요? 어 라고 하셨나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